y yeah. 하이, 굿, 반갑습니다. 이제 슬슬 또 등급표 얘기가 나오고 있죠. 어, 그럴만 하다는 거 이해합니다. 하여튼, 야, 힘든데 하여튼 준비를 해봤거든? 어, 이번에 등급표 좀 어려웠어요. 솔직히 저도. 그래서 이제 완전한 정답에는 있을 수 없고 제가 이제 랭킹전도 계속 좀 돌리고 PK 동생들이랑 얘기도 좀 나누고 한 것들을 모두 좀잘총 정리를 해서 한 전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트리플 S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트리플 스첫 번째, 암멜입니다. 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약간 생각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죠? 암멜이 이제 좀 저격을 많이 당했다, 나락갔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전혀 나락가지 않았고요. 암멜은 암멜입니다. 아무래도 페스타 계금 때문에 저격을 좀 당할 거라 생각했는데 글쎄요,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여전히 최고의 자리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트리플 스그두 번째, 비델리입니다. 비델리가 볼수록 진짜 개돌한 캐릭터가 맞습니다 생각보다 비델리가 6스택 찰때 아군들 피 채워주는 것도 되게 크고요 딜도 잘하고 필살기도 딜이 상당합니다 올킬 레프기도 하고 이러니까 자, 다만 비델리가 적어도 필살기 4렙 이상일 때 기준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3렙 밑으로는 좀요구받다는 티어가 좀낮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트리플스그세 번째 패스 다이엔입니다 시대가 좀 변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여전히 이 친구들이 최상에 있다고 라 말합니다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자세한 이유는 좀 있다 페스타 얘기할 때 자세히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트리플S 네 번째 마왕 리무루입니다. 아, 정말 좋아요. 네. 솔직히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소개한 애들은 솔직히 말해서요. 누굴 첫 번째 소개할지 제가 좀 헷갈릴 정도예요. 이제는. 옛날에는 무조건 안멜리첫 번째 소개해야 된다 이랬는데 이네 명은 하여튼 네명다 너그 다 1등 해라 이런 느낌 정도 트리플레스 다섯번째 패서입니다패서가 볼수로 이마가 정말 대단한 서포트입니다 정말 막강한 서포트고 특히 성물까지 만들어 성물이 나오고 난 뒤로 더 좋아졌어요 트리플레스 그 여섯번째 할고입니다 설명이 필요없는 서포터죠 다만 이제 할거보다 제가 패서를 먼저 소개해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패서같이 볼수록 너무 좋네요 아, 그러나 순위로 보기엔 좀 그렇고요 약간 소, 소개하는 순서가 살짝 바뀐 정도인데둘다 정말 막강한 서포터입니다 자트리플레스그 일곱 번째 신부브린 쉴드입니다 일말을 제가 트리플레스로 올렸습니다 볼수록 개막강하고 실제 메타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신부브린한테뭐가지 따이는 그 고통을 호소할 정도? 개셉니다 그러나 그렇다해도 솔직히 더 s s 정도를 줘야 되는데 트리플 스를 준 데에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라그 다이엔 성물이 나왔는데 라그 다이엔 성물 끼고 덱 보여드렸죠 봄이 덱 그렇게 라그 덱이 이 드디어 최종 버전이 나온 느낌이에요 지금 라그 다이엔 성물까지 넣, 넣어서 쓰면 이 라그 덱 기준으로 봤을 때 얘들 이제 이 트리플 스를 받을 만하구나라고 판단했습니다. 진짜 안 그래도 는데더 S 받았는데 너무 쎄요 죽어요. 다만 라그 다이엔 성물은 늑대 마수전을 잡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쉽게 빨리 막쫙 풀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늑대 마수전은 진짜 이거 좀 약간 선 넘을 정도로 빡세거든. 물론 이제 PK 동생들하고 이다 잡고 있어 삼층 다 깨고 있는데 아 그래도 빡세요 좀 천천히 현실화돼갈 거긴 한데 덱 자체로 봤을 때는 이제 그 갖춰졌을 때 기준 트리플 S 성물 다이엔 안 갖춰졌을 때는 더블 S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트리플 S 그 여덟 번째 시그루드입니다 마찬가지 지금 전성기로 달리고 있는 최고의 라그덱을 꾸렸을 때 기준 트리플 S 그렇지 않을 때는 더블 S 정도 주면 적당합니다 자 이제 티어 더블 S로 내려갈 드릴게요. 아직 페스타가 안 나왔죠. 자 더블 S 그첫 번째 페스타 로사입니다. 처음 나왔을 때는 제가 얼마 어, 이거 탑3 안에 들지 않을까 말씀을 드렸을 정도로 무지막지한 놈입니다 실제로 무지막지하고요. 조건이 갖춰졌을 때 정말 개 무섭습니다. 암멜보다 더세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얘를 더블 S 준 이유는 우리 PK 동생들이랑도 얘기하고 할때 어, 정말 좋은데 지금 약간 애매한 느낌이 약간 있다. 어, 포럼에서도 여러분들 반응 보면 장난 아닌 것 같긴 한데. 애매한 느낌이 있다. 아직 그게 좀 있어요. 그게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한 자리가 지금 아직 안 채워졌어요. 그때 신부부린 처음 나왔을 때한 자리가 모자랐죠. 라그 캐릭터 하나가. 지금 딱 그런 느낌입니다. 페스타로사 덱을 쓰면 제가 이제 막 드롤 쓰고 막 이런 것도 보여드렸고 뭐 다른 것들 막 이렇게 넣어보고 마신이나 쉽게 막 넣어서 써봤는데 생방에서도 여러 개 써봤잖아요. 그한 자리가 아직 2% 부족해요. 그래서 메인덱한테 쳐맞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신부부린 라그덱이 처음 나왔을 때처럼 SS를 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요, 여러분. 이제 마신, 마신족 쪽에서도 신캐가 나올 수도 있죠. 혹은 인마들이 지원하는, 지금 마치 라그다이처럼 인마들이 지원하는 새로운 성물이 나온다면, 마신덱 쪽에. 그렇게 해서 뭔가 그한 자리가 채워져서 3인 덱이 딱 진짜 정예덱이 만들어진다면, 일마 티어가 암멜의 자리를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덱이 만들어졌을 때. 최상위 티어로 올라갈 포텐이 충분히 있는 친구다. 요 정도 말씀드릴게요. 더 S 두 번째 선멸 멜리입니다. 페스타 설명이랑 똑같습니다. 일마도 마찬가지. 테스타는 운명을 같이할 거라고 보이고요. 마신족에 어떤 캐릭터가 추가되는가에 따라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올라왔죠. 옛날에 S에 있을 때보다는 지금도 올려 라왔어요 선매리 굉장히 혜택을 받은 캐릭터입니다. 그러나 아직 마신덱이 완성되지 않은 느낌입니다. 자 더블 S 그다음 각성킹입니다. 아, 광역기에서 최고의 광역 살상론 중에 한 명이죠. 근데 참 킹의 단점 중 하나가 맷집이 조금 약하다 는뭐좀 아쉬운 부분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아, 그리고 그 광역 살상에서 이제는 신부 부린한테 최고의 자리를 뺏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다양한 PVE 기보전 뭐 이런 데서 너무 좋기 때문에 때리면서 보막 채우는 그 개성 때문에 너무 좋아서 뭐 날아갔다 이런 표현은 절대 아니고요. 여전히 좋습니다. 자더블에스 그다음 더원 에스카노르입니다. 최고의 형님이시지만 실제 지금 메타에서 봤을 때는 이 자리 정도가 적당해 보입니다. 자더블에스 그다음 에밀리아입니다. 이 친구 이제 <웃음> 아, 미쳤어요. 벌수록 너무 사기적으로 나왔어요. 진짜 좋아요. 어떻게 보면 최강 중에 한 명일 수도 있어요 쓰기에 따라서, 운용을 잘해 나가기에 따라서는 그러나 불행 중, 불행인지 당인지 모르지만 어, 당시에 좀 나왔던 캐릭터로 스탯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처맞으면 어, 몸이 잘사지죠 그래서 약간 이 정도? WS 정도 보입니다 자, 다음 WS 슈나입니다 종족불명 덱의 핵심 서포터입니다 자, 다음 WS 연옥반입니다 여전히 네. PVP에서 강자 중한 명입니다. 자, 다음 더블에스 라그 다이엔입니다. 라그나로크 대기 지금 득세를 한이 시점에 어, 성물이 있는 기준. 저 성물 못, 못 만들었어요. 아직 늑대를 잘못 잡아가지고 성물이 있을 때 기준으로 그것도 라그 대기에 포함됐을 때 기준으로 더블에스 줄만 합니다. 다만 성물이 없다 그러면 에이티어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다음 더블에스 해변에 여인 해머입니다자 다음 더블에스 크리스마스 릴리아 크릴 지금도 여전히 어, 너무 너무 아파요. 너, 너무 무섭습니다. 잊을만하면 얘한테 빠마리한대막 깜짝 놀랍니다. 자 다음 더블에스 구류드입니다. 초살때의 핵심 멤버. 자 다음 더블에스 너무 좋은 인연이라서 인연용으로 더블에스를 줬습니다. 근타르. 자 다음 더블에스 인연으로 공정용 인연으로 또 너무 좋죠. 근살입니다. 자, 다음 더블스꼬머입니다1인살상자라고 회불도 있고요. 자, 다음 더블에스 페스티벌 젤드. 그치. 자, 다음 더블에스 서브에서 공격용 최강 라반입니다. 자, 다음 더블에스 탁월한 버퍼이자 서브딜러 마가리우드입니다. 자, 이제 S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S는 빠르게 호명만하고좀 지나가도록 할게요. S 첫 번째 프레이 여엘 쿠사나기 쿄 코인 고서 각성 모노 큐 자크 속 타르, 음. 코인 머린, 람, 에칼 아서, 신왕 아서, 샨드라, 봄 엘레인 정도입니다. 어, 소개 못 드린 또 신기한 한 명이 있죠. 해변 다이앤인데요. 해변 다이앤은 제가 a 티어에 뒀습니다. 각종 PvE에서 바로 랭업하는 캐릭터이죠. 원초의 마신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이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벤트 보스 같은 데서도 이 랭업을 빨리 쓸수 있는 곳이 있다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외 에 a 티어도뭐 나쁘진 않은 a 티어 애들도 뭐 베니마루나 막 밀림나바, 막뭐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이 A티어에 포진되어 있고요 다만 이 게임은 S로 볼수 있는 애들이 너무 많아서 좋게 만하 밸런스를 되게 잘 잡는 게임 같아요 후 하나 가다 해먹고 이런 느낌이 없고 진짜 고루고루 좋아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좋은 날 되세요 고맙습니다 구파이